앞으로 계속 이길 수 있는 경기 하고싶은데 yeah, 하고싶은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뭐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는 당연히 힘이 되고 팬분들은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저 많이 또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아도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,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해 원 주십시오 제, 제가 올라갔을 때는 이점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빨리 시비를 끝내면은 타자들이 충분히 점수 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시신했던 게 조금 좋은 결과로 나오것 응. 같아요 진짜 락하고 만큼 진짜 응원 소리가 정말 잘 들렸고요. 어, 어떻게 보면 진짜 잠실인데도 잠실 팬들보다 더 목소리를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어,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연패를 하다가 오늘 연패를 끊었는데 고척에서는 수입으로 좀팀 운영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이 이기는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일단 고척가서는 보척 저희가 삼성을 목표로 우리 실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팬분들이 열심히 주말 공원 오셨는데 좋은 경기 이기는 경기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일요일 마지막 경기 때 멋있게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기좋습니다 어, 경기 좀 무, 무기력하게 조금 지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팠는데 오늘 좀 잘해서. 변선수와 잘해서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감사했습니다. 세분들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 이어서 주중 3연전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고 잘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연패 끝는데좀 도움이 된것 같아서 어... 기분 좋고요. 어... 그렇지만 뭐. 어... 연필 기간 분위기도 안 좋았고 제 모습도 제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 더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어 야구라는 게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안타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 안타가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냥 운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, 일단 잠실 야구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, 어, 큰 힘이 된것 같은데, 아쉽게도, 어, 위닝 시리즈를 못한 것 같아서,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, 아, 고척에서는, 어, 꼭 많은 승리 거둬서, 어, 팬분들을 좀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,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